안녕 나무늘보도 요리하게 만드는 꿀팁 자 오늘은 바지락을 샀어요 먼저 여기 보이는 큰놈 있죠 요큰 놈은 한근에 한근이 400g 이거든요 한근에 3,000원 주고 산 거고요 그리고 요 작은 애는 이 바지락의 절반 크기예요 그래서 한근에 2,000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다른 가게에서 샀는데요 한근에 3,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지락들을 정말 한근씩 줬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울을 세팅하고요 0점을 맞췄어요 자 그럼 먼저 3,000원 3,000원짜리 큰 바지락을 한번 저울로 재볼게요 제가 분명히 살 때는 300g이 좀 넘었거든요 크기가 큰자 분명히 살때 이거 300g 넘었었거든요 그 저울에서 근데 지금 282g 입니다 아 이거 왠지 사기 먹은 기분인데요 일단 300, 400g이 안됐기 때문에 이건 2,000원만 줬어요 다시 0점을 맞추고 같은 가게에서 산 작은 사이즈 400g이 또 안되네요 와이 아, 가게는 다시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 <웃음> 자 다시 0점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다른 가게에서 산걸 한번 재볼게요 이건 가운데 사이즈예요. 382g. 이거 아까 분명히 400g 넘었는데 아마 물이 빠지거나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세 가게, 이두 가게는 제가 믿고 걸르는 가게로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안녕. 여기 그냥 물이에요 수돗물 자 이건 소금인데요 보통 일반 천일염은 한큰술만 넣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더짠 암염이에요 좀 비싼 거긴 한데 지금 소금이 떨어져서 쓸게요 섞달면서덜덜덜 이걸 녹여줍니다 이렇게 아 제가 스텐 그릇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스텐 그릇이 굉장히 해감에 빠른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해감을 한 10분 정도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물이 부족하니 물을 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깜깜하게 덮어줍니다 이아한개 빼먹었어요 더 빨리 할수 있는 법 이렇게 하면 한 15분 20분 정도 해감이고요 아 제가 스텐그릇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텐그릇이 굉장히 해감에 빠른 역할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해감을 한 10분 10분 10분 정도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스피디하게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식초를 넣어줍니다 식초 한한스푼 크게 한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한 10분 정도면 해감이 완성이 됩니다 자 10분 지났어요. 얼마나 해감이 됐는지 볼게요. 자 이게 해감이 된 거예요. 오늘의 꿀팁 식초와 소금이면 그리고 이 스뎅 그릇. 스뎅 그릇 없으신 분들은 숟가락 넣으세요. 이렇게 쇠 숟가락 쇠 숟가락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오늘 꿀팁 안녕 바이바이.